안녕하세요. 케이 군입니다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의 바람 행위를 어디까지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아니면 키스? 아니면 섹스? 다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럼 여자들은 내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면 어디까지 용서해줄 수 있나요?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았어요. 키스를 했어요. 섹스를 했어요. 물론 뭐 남자나 여자나 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섹스까지 했다면 100이면 100 아마 다 헤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밑단계인 키스로 한번 가보자고요 키스에서 남녀는 과연 얼마만큼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음 그것까지는 진짜 한번 잘 참아볼게요 이럴 수 있는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손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았어 내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손을 잡았어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갈리는데요 이때부터 여자들이 더 완고해요 여자들은요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은 것도 용서가 잘안될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어?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비율이 그건 뭐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자비로워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조금 더 자비로운 느낌이 들죠. 여자들이 조금 더 되게 치밀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 보자고요. 내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먹고 드라이브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일 때도 사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용서를 안 해줘요. 남자들은 다음부터 그러지만 약간 구두의 어떤 경고를 해주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거 갖고도 충분히 헤어질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여자들이 남자보다 관대함이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모든 남자가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도 섹스를 할수 있어요 섹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잠을 잘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여자들은 하잖아요 당연해요. 여자들은 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섹스하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손잡는 것, 밥먹는 것, 데이트하는 것에 더큰 의미를 부여해서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육체적인 것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에 상처가 클 수도 있는데 여자들에게 바람은 요 섹스가 아니고요. 마음을 주고 상대방과 웃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 자체가 바람이에요.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웃고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들은 용서를 하는데 잠자리만큼만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바람피기가 되게 쉽겠네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와 섹스를 했어요. 그렇게 바람을 폈을 때 여자한테 하는 변명이 내가 사실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없는데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번에 충동적으로 잘못 참았어 용서해줘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요 남자처럼 그런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안 하거든요 우리 팩트를 확인해 보자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섹스할 때 누가 더 간절할까요? 남자들의 논리에 의해도 남자가 간절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여자한테 맞춰야죠 누가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아쉬워서 그거에 맞춰야 되냐는 문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릴게요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 남자친구가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여자가 갖고 있는 관점을 정확하게 남자친구에게 설명해주세요. 그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실수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의 마음 때문에도더 조심할 거거든요. 미리 알려주고 챙겨주세요. 남자들 단순해서 잘 모르니까요.